안녕하세요. 구미호전에서 이현 역을 연기하게 된 이동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구미호전에서 남자 역할을 맡게 된 조보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오 오... <웃음> 어, 안녕. 질문 좀 할게. 어. <웃음> 이영 캐릭터를 소개해봐. 일단 구미호야. 응. 남자 구미호라는 좀 독특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고 응. 떠도는 요괴들을 잡아서 저승으로 인도하는. 그리고 전직은 산신이었어. 백두대간을 지키는. 멋있지? 멋있다. 응. <웃음> 끝이야? 응, 뭐. 어. <웃음> 오, 오. 구미호 전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뭐야? 남자 구미호라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했고 대본이 재밌었어. 독특한 어떤 장르가 혼합된 부분 같은 그런 부분에 끌렸고 감독님께서 어,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떤 말씀? 어, 없구나? <웃음> 그것까지만 준비했구나? 나 아니면 할수 없다라는 어떤 아 어, 그런 좋은 말씀을 해셔서 그래서 어, 맞는 거 같아. 하겠지. 굉장히 좋은 거 같아. 맞아 <웃음> 어, 마이크는 계속... <웃음> 배우 이동욱과 이연의싱크율은몇 퍼센트인 거 같아? 몇 프로인 거 같아? 어난 200%인 거 같아. 이동욱의 원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드라마를 보면 될거 같아. <웃음> 그럼 내가 연기 안 하는 거 같아. <웃음> 나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고 음료가 <웃음> 어디 있어?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냥 말로만 듣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나 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해? 나지 당연히 <웃음> <웃음> 이현이 이런 캐릭터거든요 딱 맞아요 <웃음> 이거 좀 추가 설명을 해줘 봐손님한내 입으로 또다 하면 <웃음> 아니 이따 안 그래도 나도 준비를 했거든 아 그래 그래? <웃음> 응. 너 짱이야 다음은 남자 구미호로 오행시를 부탁해. <웃음> 남. 남지아 씨. 자. 자. 구. 구미호의 세계에 오신 걸 미. 미치도록 포녀합니다. <웃음> 오. 천년 넘게 살았는데 이현의 리즈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해? 조선시대 초기인데 어... 그냥 지금이라고 해둘게.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. 네, 다음 질문이요. <웃음> 이것도 대사거든요. <웃음> 구미호인 이연의 능력을 한 가지만 플렉스 해준다면?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. 구름을 불러온다든지,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, 번개를 치게 한다든지. 그래서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<웃음> 오랜만에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이연에게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란? 제일 맛있어. 민트 초코 완전 사랑합니다. 이현에게 인간의 간이란? 의왹 그게 뭐? 이현에게 지하란? 널 기다렸어. 이현에게 연애란? 한 번쯤 나도. <웃음> 지하에게 애칭을 붙여준다면? 날 근데 평소에 뭐라 부르지? 불러본 적도 없어. 이제 저거잖아. 방송 전 상황이니까. <웃음> <웃음> 자꾸 아까부터 그거 자꾸 따지는데 그러면 할수 있는 대답이 없어. <웃음> 이거 말해도 되나? 뭐 남필이? 네아 남필이와 함께한 음. 이연의 인터뷰. 재밌다. 자 이제 네가 당해봐. 네, <웃음> <거>. 네 차례야. <웃음> 어. <웃음> 구미호 전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?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. 어, 마 말끔 좀만 가까이. 오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오나 또한 남자 보묘라는 어, 컨셉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 음. 네가 한다고 했고 출연경이 섭섭찮 않게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<웃음> 지하의 매력 포인트를 네 글자로 표현해줘 걸크러쉬 어색하긴 한데 어. 재밌더라고. 아, 평소 성격은 그럼 그렇게 그걸크러시하지 않아? 되게 열심히 뺀, 쥐어짜서 빼내려고 음. 노력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, 이번 캐릭터는 특히나. 그럼 평소에 조보와는 어떤 성격이야 <웃음> 질문에 있는 것만 좀 하지. <웃음> 아니야. 이렇게 자꾸 티벤티 여보가 풍성해져야지. 현장에서 보면... <웃음> 너무 오토크가 하고 싶어서 <웃음> 촬영장 분위기 어때?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? 우리 구미호 씨가 너무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많이 해주니까 음. 즐겁게 재미있게 촬영하는 것 같아 음. <웃음> 구미호 전으로 사행시 부탁해 구! 모르겠다 구! 어... 구! <웃음> 나 이거 빼려고 했거든 <웃음> 구! 구구단! <웃음> 미 미숫가루 호 호랑이? 전전 전 먹고 싶다 <웃음> 잘했어 구한마만 해봐, 구만 띄워줘 구구단 미숫가루, 호랑이, 전 먹고 싶다 너 짱이야 인간으로서 구미호 이연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면? 별의별 순환을 다 겪잖아. 음. 근데 반나절만 지나다 낫잖아. 음. 그게 너무 부러웠어. 음. 왜 그러냐면 주인공님께서 누워있으면 거의 한1 2회를 누워있어. 그럼 그걸 누가 봐. 도시 전설을 찾아서 PD를 맡고 있잖아, 현재. 알고 있는 도시괴담설 하나만 좀 풀어줘. 도시괴담설 응. 음. 몰라, 음? 아는 거 없어. <웃음> 자, 너는 조보아가 아니라 남지아야. 어? 남지아는 현재 도시계담 전설 PD잖아? 아이 세상에 <목소리> 구미호가 있더라고요. <웃음> 이현이 천년도 넘게 산 연상 <웃음> 엄청난 연상이잖아. 음. 혹시 세대 차이를 느낀 적 있어? 세대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는데 반대로 느껴. 되게 나보다 더 젊게 살고 음. 내가 모르는 요즘 유행어나 뭐 신조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알고 음? 지금 이동욱 얘기하는 거야? 아맞 내가 진짜 천상도 넘게 산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지하한테 비밀을 아 하라고. 지아한테. 근데 이연도 딱히 없어. 그래서 아. 그럼 누나 같을 때가 있어. <웃음> 왜 이러지? 막 <누나>. 이러면 <웃음> 어? 아니 한번한 한 번쯤은. 아니 사실 <웃음> 하루에도 한 네. 하루에도 몇번 느끼는데. 몇 번씩? 이연에게 애칭을 붙여준다면? 우리 강아지. 여훈은 개과니까. 어. 지아에게 부모님이란 너무 그리워. 대전에 계시잖아. <웃음> 아, 보아 부모님이 지아에게 이연이란 아끼고 싶어. 지아에게 민트 초코란 나도 좋아해. 진짜 내 페이보릿이거든. 음아 그래. 음. 어 T M I네. 침착해, 침착 <웃음> 그냥, 어, 어, 어, 막 이럴 법도 한데, 음, 나도? 나도 하는 거야, 라고. 오,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살짝 그래서 돌리는 돌리는다고. 비저라.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, 아 서로 아, 서로 아, 거를 어, 어, 나는 골랐어. 나도. 음. 음. 골랐어. 야, 이거 너무 너무 잘 지었다. <웃음> 어. 좋은 말이야, 멋있어. c 음. 어. 국과 한국의 혼혈. 음. 뭔가 저승과 이승 n 공존하는 사람이잖아. 어. 혼혈같이 생기기도 했고 n g a k u n g 우리 어머니 쪽에 시베리아 그 혈통이 아, 좀 있어서. 어. <웃음> 아 n y j 를 넣어가지고 음. 나는 핑크색 좋아하니까 <웃음> 핑크색. 나는 파란색 t u a l Pinksect. Nan p a r 사자감아 기다리고 있어라. 그 여우가 매회 괴물 액션을 한단다. 재미있게 기대하면서 보거라. 또 하게. 아니, 조보아 너무 재미없었으니까 <웃음> 이번에도 다시 해봐. 역대급 드라마가 될 거야. 재미있게 봐. <웃음> <웃음> 시청자 여러분,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. 저 이동욱과 조보아가 함께하는 TVN 수목 드라마 구미호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방사수 꼭 부탁드려요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, 보내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